하야 그거는? 그거 있잖아 그거 어디 갔어? 그 양말 있잖아 수건이랑 양말이랑 수, 수건 양말이 여기에 있는 것 모르겠어 나는 슬리퍼도 여기 있고 양말은 더더욱 여기 있는데 수건도 하이가 좋아하는 수건도 양말. 그러니까 공이랑 양말이랑 어떤 게 좋은 하이는 도대체가? <웃음> 음. 음. 음. 애왜 <웃음> 그래 애장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근데> 이래? <웃음> 땡겨땡겨땡겨 야야야, 가져와 자져와 그럼 슬리퍼 하자. 슬리퍼 하자 브랜디. 브랜디도 브디 슬리퍼 하여. 하이는 슬리퍼랑 양말이랑 어떤 걸 하고 싶어요? 가져오세요. 하이 가져오세요. 브랜디는 슬리퍼. 자 여기 슬리퍼랑 양말이랑 어떤 걸 갖고 싶어요? 가져와, 가져와, 가져와. 이. 오. 이. 응. 응. 자, 가져 <웃음> 양말 빼왔어. <배웠어>. 엄 <웃음> 어. Gut. <gülüyor> hadi. Ay ay ay ay ay. Ay. Ay. Ay. Ay. 가리고이다 아이 너, 아이 너, 놔 아이 너, 아이 너, 아이 너, 놔 아이 너, 아이 너, 하이야 너, 기다려, 아니야, 아이 너.